You do not want to be throwing bicycles. Look, stay out of my business, Mustafa. Mustafa, this is not my name. Who tells you this is my name? Listen, go back to your goddamn pretzel stand. We got it. Yeah! Was that your feet? Yes, it's the feet, the feet uppercut. OK. <laughs> Here comes the double foot. <laughs> you said you wanted pretzel? <laughs> 병마 섹시의 진술을 보여주었던 B급 스파이의 원조 첫 번째는 오스틴 파워에 등장했던 오스틴 파워와 미니미의 결투신입니다 1960년대 미국 최고의 스파이였던 오스틴 파워 그의 인기는 언제나 하늘을 찔렀고 왠지 병신같지만 멋있는 미친 매력을 발산 숱한 여자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무지 납득이 잘 안되긴 하지만 일단은 패스 오스틴은 세계 평화 수호의 막중한 인물 를 떠안고 닥터이블의 달기지 안 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서 개똥 만한 대머리 새끼가 기습을 해오는데요 이 녀석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닥터 이블의 분신이었던 미니미 닥터 이블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탄생한 일명 1 플러스 1 1 더하기 1 같은 귀요미 새끼 였는데요 except one-eighth your size. 갑작스런 미니미의 습격에 꼼짝없이 처맞는 오스틴 파워 체급의 열쇠는 개나 주라는 듯 현란하기 짝이 없는 미니미의 공세가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다양한 격투 기술이 난무 잔만한 새끼가 오지게 잘 싸우죠 이 정도면 미니미가 본체고 닥터이블이 서브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결국 오스틴 파워였죠 선빵은 미니미가 날렸지만 막타는 오스틴의 차지였습니다. I salute you. 한일 짤 순위로도 말릴 수 없는 미친 람보의 등장 다음은 못 말리는 비행사의 정식 후속작인 못 말리는 람보입니다 톰 크루즈의 탑건을 패러디했던 전작이 엄청난 흥행을 거두자 이번엔 실베스터 스텔론의 람보를 패러디 한층 더 원초적이고 스펙타클한 웃음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슬랩스틱의 진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몸개그 정신을 윤택하게 만드는 온갖 패러디 등 oh 병맛전은 코믹 연출들이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을 하사받고 후세인에게 잡혀있는 포로 구출 작전에 나서게 된 토퍼 할리 극소수의 팀원들과 함께 적진에 잠입한 토퍼는 그야말로 전대 미문의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무한 탄창 액션 <웃음> 따다다다다 한방에 수백명씩 죽어나가는 역대급 킬 카운트가 자비없이 펼쳐집니다. 여차하면 아예 총알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쌍남자 그 잡채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짭 람보의 화끈한 매력에 온팡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name of Margaret Thatcher! No! I sentence you to death! Please, no! Oh. Oh. Gary! Yes, Ron? <laughs> 피와 살은 물론이고 뼈까지 난무하는 전대비문의 시청률 전쟁. 다음은 애덤 맥케이 감독의 2 0 0 4년작 앵커맨입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샌디에이고의 자그마한 방송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시청률 경쟁과 밥그릇 싸움, 오묘한 러브 스토리를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요. 주연을 맡은 윌 페레를 필두로 데이비코에너와폴 러드, 스티브 카렐 등 내노라 하는 명배우들의 케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일명 시청률의 제왕이라 불리는 최고의 뉴스 진행자 론 버건디 그는 현장 리포터인 브라이언 판타나와 스포츠 뉴스 담당의 챔프 카인드 일기예보를 맡은 브릭 탐랜드와 함께 일명 채널4 뉴스의 드림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성 앵커가 등장 뉴스 언론계에 혁신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다른 지역의 언론과 타 방송국에서도 이러한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영화는 이러한 상황을 전쟁으로 비유 그야말로 치열하기 짝이 없는 모태솔로 같은 액션이 펼쳐지게 됩니다. 도무지 용도를 알수 없는 다양한 연장은 기본 공공뉴스팀의 팀 로빈스와 스페인어 뉴스팀의 벤 스틸러 등 유명 배우들이 깜짝 등장해 이 치열한 개싸움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전투 장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결국 이 장면은 시리즈의 킬포로 급부상, 앵커맨 2편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캐스팅이 한층 더 화려해졌고, e b yeah! ESPN All Sports. 전투신 연출도 더욱 거창하고 스펙타클해졌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막장 개싸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ughs> oh, no, oh, no! Powers activate. <laughs> <laughs> Release your soul to me. Whoa, whoa, whoa. 21세기 병맛 패러디의 시조새 같은 영화 다음은 키넌 아이보리 웨이언스 감독의 무서운 영화입니다 웨스크레이븐 감독의 스크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흥행작들을 한꺼번에 투척 이리저리 비벼대고 골고루 섞은 뒤 마지막으로 약을 한 사발 신나게 쏟아부은 미친 영화죠 신디 역을 맡은 안나 페리스의 환장할 매력 <웃음> 1초마다 한 번씩 터지는 수위 높은 개그 씬이 관객들의 명치를 가열차게 후려 가깁니다 영화는 이처럼 온갖 B급 코미디와 화장실 유머 선 넘은 패러디가 줄기차게 등장 하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디와 고스트 페이스의 1대1 결투 장면은 영화 매트릭스의 주요 장면들을 그대로 패러디 그야말로 폭발적인 액션씬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 속 액션 장면의 패러디는 2편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이번 장면의 주인공은 미녀 삼총사 3명의 여주인공이 각각의 캐릭터로 분해 어마무시한 액션신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원작을 알면 더 재밌어지는 패러디 장르의 끝판왕 언제 봐도 병신같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추천합니다 슬랩스틱을 통째로 집어삼킨 강시 영화의 반란 다음은 1980년대 강시 영화의 붐을 일으켰던 강시 선생 속집 강시 가족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들의 자식 새끼가 세트로 등장하며 각각의 포지션에 걸맞는 대환장의 케미를 선사하게 되는데요. 과거를 무대로 했던 전작과 달리 영화의 배경을 현대로 설정. 도심에 나타난 강시가 자동차 위를 뛰어다니는 역대급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목소리> 한 무리의 도굴꾼 자범들이 오래된 묘지 안에서 강시를 발굴합니다. 하지만 강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그들은 그만 시신의 이마에 붙어 있던 부적을 제거, 잠들어 있던 강시 커플을 깨우고 마는데요. 아... 아... 아... 아... 이후 강씨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도굴꾼. 하지만 이곳을 운영하고 있던 의사는 무려 임정영이었고 전직 도사 출신다운 신들린 눈썰미를 발휘. 도굴꾼을 처음은 새끼가 강시라는 사실을 재빠르게 간파해냅니다. 자,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온 강시 선생 임정영. 예비 사위 원표와 함께 강시 퇴치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 환경 안정제의 영향으로 몸동작이 둔해진 영화 속 주인공들 덕분에 지금부터는 자체 슬로우 모션을 활용한 온갖 슬랩스틱 몸개그가 연이어 터집니다 코미디와 액션의 맛깔난 조화 배우들의 뻔뻔한 연기가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호복을 절도범으로 만드는 느림의 미학 아직 못 보셨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성룡식 슬랩스틱과 인디아나 존스의 만남 다음은 친웅기 성룡 감독의 1990년자 용영호제 2입니다. 슈퍼한 피지컬로 전세계의 보물을 털고 다니는 전문 보물사냥꾼 제키 이번에 그가 맡게 된 임무는 바로 중동사막에 파묻혀있는 250만톤 규모의 숨겨진 황금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역사학자인 에이다와 금발의 독일인 엘사 그리고 일본인 소녀 모모코까지 무려 3명의 미녀들이 제키와 함께하게 됩니다 복받은 제키 행복한 제키 전생의 나라를 구한 이런 십0 10제... 이 작품은 로드 무비 형식을 띠고 있는 액션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중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풍경,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중에서도 황금을 노리는 아돌프 일당과의 처절한 사투는 성룡의 아크로바틱한 액션에 힘입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화끈하게 장식해 줍니다. 지금 나오는 경납고 격투신도 바로 그중의 하나인데요. <목소리> w h oh. o 거대한 환풍기를 이용한 독특한 액션 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다양한 움직임이 슬랩스틱 코미디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성룡의 최전성기를 장식했던 최고의 영화 용영호제 속편 비룡 계획이었습니다. <목소리> The side worthy adversary, tis but a scratch. A scratch, your arms off. Come on, you pansy. <laughs> Victory is mine. Look, stop that chicken, chicken. Look, I'll have your leg right. Ooh. I get it, I get it. You guys don't like our country. Why you do this? I feel no pain. No, no, no, no, no, no. I feel no pain. Huh? Huh? Huh? <laughs> <laughs> Love your halama, glue, glue, glue, glue, u ah? It's really p a n g u for a Isn't it? Isn't i it? s really nice. h <laughs> a <laughs> <laughs> <laughs> 부엌할 50단인건 몰랐지? 저 멀리 인도에서 날아온 민중의 전동 휠체어 다음은 로히쉐티 감독의 모범 경찰 신감입니다 런닝타임이 무려 2시간 30분 그중에 절반은 춤과 노래고 나머지 절반이 질풍노도의 액션 신인데요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시원한 액션이 대화제와 가스활명수의 콜라보 같은 작품이죠 주인공 신감은 인도 최강의 경찰입니다 풀레임은 드라이 신감 일명 인도의 사자로 불립니 슈퍼 히어로 뺨치는 묵은 본 피지컬의 소유자인데요. 리즈 시절 엑소 마냥 으르렁대며 등장. 사자 같은 앞발로 적들을 유린합니다. 리오넬 메시 뺨치는 만능 스포츠맨이며 누가 인도경찰 아니랄까봐 춤 실력도 역대급. 그야말로 꿀리는 게 하나 없는 완벽한 남자였죠. 열혈 속성 캐릭터답게 성격이 불같은 편. 불의를 보는 순간 주먹부터 날아가는 정의의 사도이자 참교육의 화신입니다. 면놈을 상대하든 한 방에 후. <웃음> 독특하게도 주먹이 아닌 손바닥을 이용하여 쥐샤대기로 사람을 날려버리는 진기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처맞는 족족 중력을 까 잡수는 불쌍한 악당들 저 손바닥에는 무슨 짱돌이 박혀있는 걸까요 온세상 와이어를 다 끌어다 쓴 듯한 오감만족 액션 타격감 지리는 원펀치 액션 씬이 사정없이 펼쳐집니다 <목소리>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사랑어요